자, 오늘 GM노트, 제이의 나라의 GM노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GM노트는 수정구 관련 처리 내용과 1주년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인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정구 관련해서 현재 버그가 터지면서 여러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처리 예정에 대한 안내가 있다고 합니다. 5월 12일 업데이트에서 특정 수정구부 아이템 분해 시 잘못된 아이템이 결과물로 지급되는 현상으로 이제 수정을 진행은 했으나 회수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배경 수정구를 일각한 상태로 갈게 되면 어, 기존에 획득해야 할 재화보다 더 많은 재화를 얻게 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하신 분들이 있고, 그거를 회수하는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희귀 등급 수정구, 일각성 분해 시 지급된 아이템에서 고슬링의 신비로운 힘이 14개 지급되어야 하나, 과도하게 지급된 현상. 그래서 이거를 통해 제작된 수정구 및 재료로 사용된 부분 포함하여 잘못된 분해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 이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분해뿐만 아니라 이걸로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수정구가 다시 나오느냐, 이건 랜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수 가능한 1차적으로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수 진행, 1차 회수 완료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수해져 이라고 합니다. 본권에 대한 처리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가장 빠르게 조착하고자 계획 중이며 준비가 되었을 시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죠. 일단은 먼저 회수하고 또 안되면 더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큰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회수, 회수만 하느냐라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 사용을 했고 그 부분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을 텐데 당연히 그걸 회수만 하는 게 문제냐? 그걸 분명 악용한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회수로만 끝날 문제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포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을 말하는 공지를 다시 한번 올렸다는 부분은 이전에도 일단 회수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뭐 문제를 하고 있다 해서 회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 공지만 올려서 포럼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냥 회수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부분 자세하게는 또 결도에 공지를 하겠다라는 부분만 말하고 있어서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주년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에 제 나라가 1년이 되는 나이죠.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2회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료된 에피소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 아 일단 읽어볼게요. 많은여행자님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에피소드에 대해 다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번 왔죠 신규 유저들이나 특히 지금 그 에피소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다시 해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완벽히 동일한 형태로 다시 오픈을 하면 기존 완주를 진행하지 못한 분이나 새로 하지는 분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조만간 선보일 거다. 고대 마인 친구과 황금수연의 보물섬 두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오프 시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만 계속 했었어요. 어 계속,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근데도 지금 또 나온 내용은 전혀 공개되는 부분이 없죠. 그냥, 아,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에요. 음. 어뭐그 답변도 아주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는데 특히나 웃긴 것은 이 부분이 왜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1주년과 관계도 없고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할 이벤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던 내용이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해야 된다고 많이 말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1주년 이벤트인 건 마냥 여기에 이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 <웃음> 자 흑마법도 그렇습니다 흑마법 강화 실패시 패널티가큰 부분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 흑마법 앵마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나 어, 어 거의 얻을 수가 없었죠. 얻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4월 28일에 제 빙옥 상점 부분에 대해서 액마이 인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아주 뭐 수량이 부족하죠. 흑마법이 실패하지 않아도 액마 인형을 사용하는데 이거 뭐액마인형 얻는데 겨우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패스가 나오면서 패스 상품으로 액마이 인형이 또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획득 방법을 다양화하여 일정량을 수급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향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지 m 노트를준비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마법도 1주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음... 이 부분은 1주년에 대해서 기대를 했, 할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자, 새로운 전투 경험의 제공 6월 1주년 업데이트 시 가장 큰 부분은 새로운 전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나마 1주년의 새로운 컨텐츠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같은 캐릭터라도 선택에 따라 기존과 다른 형태로 새로운 전투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님께서 선택과 성장을 통해 필요시 스위치를 하는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진행될 방송과 추가 공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하길 말하기에 이, 이런 글 써줄 거면 사실 그냥 쓰지 말아 네번째 신규 복귀 여행자의 적응에 대한 안내 자이 부분도 몇번 얘기했었죠 신규 여, 신규 여행자가 없다 복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 초반부 플레이 경우 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에피소드의 동선 추가 반복 행위 제거 여러가지 이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 또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 공개할 건데 도대체. 근데 보세요. 근데 1주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1주년에 대, 대해서 준비 중인 사항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땐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 중인 건 하나도 없거든. 이거는 그냥 그 이전부터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 뿐이고, 1주년에 대한 내용이 1도 없어요. 진짜 이거 딱 하나거든? 그마저도 아무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 부분에 대해 서브 이전권. 서브 이전은 서버 통합 이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7월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좀 확실하네요. 7월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7월이겠지? 그쵸? 이거는 확실한 거겠지라고 말하기에는 말, 또 말을 그렇게 써놨네요. 7월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GM 노트 부분입니다. 최적화에 대한 의견, 뭐, 피드보스 냐시 렉, 이런 거 공감을 하고 있으며 수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GM노트는 매월 1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또 다른 소식으로 GM노트를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올 올, 7월이라고 나댔다고? <웃음> 야 그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아니 올 7월이 아니라고? 음, 어, 올 7월이 아니야? 그 그건 생각 못했는데? 올 7월이 아니다?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GM노트는 1월 2, 매월 1회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GM노트가 나왔는데 이 GM노트를 보고 오히려 넷마블이 우리한테 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GM노트를 보고 많은 유저들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났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결국은 다 네! 저희 하고 있고 전에 방송도 똑같죠 방송 Q&A도 그랬죠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 생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수정하고 있고 수정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